제 이름은 김창율입니다. 한달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이사왔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공동창작 자체가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기대감이 듭니다. 예, 제 이름은 이원하기고에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원체 그좀 꺼리고 이래서 좀 성격도 바꿔보고 이랬죠. 하려고 <웃음> 예,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원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분은 굉장히 설렙니다. 아 저만 떨리는가봐. 아, 이렇게 가슴이 아, 콩콩 뛰지. 아제 <웃음> <웃음> 아, 기분은 지금 많이 좋고요. 어, 오랜만에 이제 하는 학습의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웃음> 촬영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 기분에 좀 기대하는 마음이 들고 설레입니다 아 이미금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50부터 된다그래서 참가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싶어서 저는 이거 배워서 그 부동산 유튜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거 배워보고 싶고요 신청을 하고 그 발표를 하는 데까지 한참 걸려서 조금 조마, 조마조마했거든요 다행히 돼서 수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 김예은인데요. 어, 저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하헌상입니다 그래서 여행 기록이라든가 이런 뭐 로드 무비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배워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름은 박미자입니다. 좀 이번에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다시 수강을 하게 되었고요. 어우, 지금 기분이 떨립니다. 이 작은 떨림은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늘 처음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영상을 만들 쯤에는 서로 좋아요, 구독도 해주면서 꾸준히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며 그 흔적을 담아보고 싶어서 유튜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 말레이시아 부동산 전문 유튜브 중계 채널 제시카 부동산의 제시카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을 운영하는 미스터 홈즈 부동산입니다. 제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이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저는 현재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부산보다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퇴직 후에 차박여행을 많이 다니고 집에 있을 때는 요리나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면서 가정불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는 우리 집 복둥이 강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자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중년의 일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여행 작가를 꿈꾸는 신중년인데요. 혹시 혼자라 망설여진다면 답글 주세요. 길동 못 돼요. 감사합니다. 아, 새로 해야 되겠죠. <웃음>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태양 우주 아빠입니다. 앞으로 영상 제작부 베리어 프리 관련 콘텐츠와. 장애 관련 다큐 드라마 제작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태양 우주 아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다 마치겠다. 5분 음, 오분 남았어. 빨리하고 가야 되겠다. 아. 밑, 다시 할게요. 꽃을 더 하고. 아, 소소, 다시 할게요. 소소한 터키나, 아이, 그건 아니다. 음, 뭐가 바뀐 것 같다. 홈페이지인데요? 어? 홈페이지 맞는데. 맞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어,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할게요. 글이 아,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가하려고 노력하는 식물공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예쁜 것, 좋은 것을 좋아하는 단무지이고요. 여행을 좋아해요. 제가 일상 중에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재미거나 좋은 것들이 있으며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큐입니까? 네. 아, 시작할까요? 아, 다시 해야 아, 겠다다시 찍을까요? 아, 이상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쁜 애연 씨입니다. 심심한 오늘을... 아, 틀렸다. <웃음> 즐겁게 봐주십시오. <웃음>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수라서 백수 브이로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제출했던 영상은 제가 3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딱 3시간 걸려서 냈거든요. 그 순간 영상을 잘했던 못했던 그 관계없이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꾸준히 해보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늘 마음만 있었는데, 이 미디어 센터에서 이걸 한다는 걸 알고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잘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인생의 전화점이 될 정도로 수업이 너무 유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또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유튜브 찍으면서 내 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지 처음 알았고요 그 사실 사는 게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해왔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도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래서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뭐 나고 되지 않게 도와주신 세 선생님께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화면을 보다가 큰 화면을 보니까 정말 더 잘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구독자를 빨리 만들어서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이랑 한번 밥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